안녕하세요. 21년 작년까지 코스피가 3천이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죠. 제목 그대로 저는 2021년 주식 상승장에서 1억을 벌었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지극히 평범한 주부인 제가 주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 주식을 하게 된건 약간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 때문이었는데요. 신랑이 4년 전저 몰래 아파트 당보대출을 받아서 5천만원 이나 되는 돈을 주식으로 날렸었습니다. 구입했던 종목이 상장 폐지 되었대요. 흔치 않은 일이고 자기는 운이 너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주식하면 집안 망하는 거다. 주식하는 남자는 만나지도 마라.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 저는 신랑이 저 몰래 주식을 했 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 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진 뒤로 는 정말 슬픈 날들의 연속이었 습니다. 5천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 잖아요. 그때는 신혼이라 저축할 돈도 거의 없을 만큼 초들렸었죠. 갚을 일이 까마득하고 신랑의 행동이 어떤 것도 신뢰가 가지 않아 의심병에 걸리며 신랑을 말로 엄청 힘들게 했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건 신랑이 그렇게 돈을 잃고 난후 도대체 이게 뭔데 5천만원이나 일냐 하고 호기심과 나는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 이에요. 저는 좀 야무지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여윳돈 400만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수익이 나도 너무 적어서 하려면 좀 많이 해야지 싶어서 신랑 몰래 아파트 당보대출 6천만원 가게신용대출 3천만원 퇴직금 당보대출 2천만원 친정엄마에게 2천만원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총 1억 3천만원으로 주식을 했습니다. 정말 벌 확신이 있었고 나는 잃지 않을거야 라는 자신도 있었지요. 대기업 위주로 튼튼한 회사를 사서 기다리면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 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2019년 8월에 시작한 주식 은 수익이 마이너스 300만원 플러스 600만원 수준을 우락가락하며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량한 주식들이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단기간에 큰 수익도 없더라고요 원래 짧게 수익을 기대한 것은 아니라 한 10년 이상 가져간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조금 올라도 팔지도 않고 조금 내려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터 지면서 코스피가 급락하고 저는 2천만원을 손해봤어요. 이만큼 손해보고 나머지 돈을 빼낸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원금이라도 복구할 수 있을까 겁이 났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전 재산을 걸고 주식을 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신랑에게도 제가 빚을 내서 주식을 한걸 알면 그 금액을 알면 분명 깜짝 놀라 집안이 엉망이 되겠지 잃어버린 이천을 복구할 기회도 없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2020년 4월에 주식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우량주 두개에 1억 1천만원 전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넣었습니다. 두달만에 2천만 원의 손해를 극복하고 그 후로도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21년 12월 까지 딱 순수익 1억이 되었습니다. 1억이 큰돈이지만 전에 신랑이 주식 투자로 잃은 5천만원과 원래 있던 가계빚 5천만원을 청산 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빚을 이렇게 빠르게 갚을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 가진 빚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신랑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신랑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이라 1억을 신랑에게 주고 갚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신랑에게 주식으로 1억을 번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얼마 전에 신랑이 또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천만 원을 넣어둔 것을 알고 나서 다투었거든요. 주식이 호황이다 보니 남들이 다 버니까 또 대출받아서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종목에서 또 마이너스 손실이 엄청납니다. 4월부터의 상승장에서부터 계속 잃고 있었답니다. 그만큼 안목도 없고일억천금만 노리고 있는 남편입니다. 주식을 하면 안되는 사람인데 제가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고 하면 역시 주식이 인생 역전이니 뭐니 빚다 갚았으니 똥물레 대출을 받을 것 같거든요 포항된 꿈만 쫓아다니는 철부지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주식으로 투자해서 벌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앞으로 절대 주식을 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해줄까요 저는 정말 앞으로 주식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이까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 와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주식 포함기는 또 없을 테니까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모은 돈 6천만원 정도를 신정해 드리고 왔거든요 친정엄마가 이자를 쳐서 1억으로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다른 말들도 좋습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